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평면적인 얼굴에, 이렇게 평면적이고 이렇게 납작한 얼굴에 입체감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귀족수술, 고양이 캣수술, 뭐 노블고양이 수술, 뭐 이런 희한한 이름들이 많은데요. 이 꺼진 이 팔자주름 부위를 이렇게 윤기시켰을 때 예기치 못하게 이쪽이 올라오니까 입은 들어가 갖고 합죽이 입모양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얼굴이 평평한 편이라 입체감을 주고 싶은데요. 턱이 좀 있으면서 상악이 살짝 꺼진 상태이고 입술이 이렇게 경사져서 비순각도 작은데 이 상태에서 귀족수술이나 노블 고양이 수술로 코기둥 비주 시작점을 앞으로 빼게 되면 얼굴에 입체감을 줄수 있을까요? 피부만 앞으로 가고 치아는 그대로 있어서 웃을 때 오히려 합죽해 보이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얼굴이 넓적해보이는 이유는 이 빨간 원 부분이 꺼져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파란 화살표 방향 즉광대뼈라든가 사각턱뼈 그리고 특히 입술 아랫쪽에 주걱턱뼈등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이 빨간 점선 원 부분에 얼굴 중앙부를 윤기시키는 수술이 파란 사각형을 도두는 고양이 수술 혹은 코끝까지를 포함한 비순각 수술 이 핑크색 원 부분의 팔짝 꺼짐 융, 부분을 융기시키는 귀족 수술 등을 끝모 그뭐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빨간 점선 원 부분의 구성요소 중에서 입술의 위쪽은 융기가 되는 반면에 노란 타원의 입술 까만 원의 마리오네트 라인 그리고 하늘색 원의 입술 및 주름 그 승장 부분은 계속 기운이 부족한 채로 즉 꺼진 채로 남아있는 일명 합죽입처럼 보여 예쁘지 않은 얼굴이답니다 즉 핑크색 귀족 파란색 사각형의 고양이 비순각이 융기되어 있으면서 노란 원의 입술이 얇고 승장과 마리오네트가 꺼진 얼굴이 이와 같은 느낌의 얼굴입니다 이 빨간 점선원의 입 주변 부에서 코옆 거짐 귀족이 융기되어 있고 비주 시작점이 고양이 캣수슬로 융기되어 있어 연예인 비순각도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도리어 코는 언덕 위에 집을 그 짓는 것처럼 우뚝 솟아 있는데 반해서 입은 낮은 계곡 저지대에 말려 들어가 있는 그런 형상이 되어서 코가 크고 입이 얇은 남성형의 비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부족한 입술의 기운을 확장한다고 하여 입술필러나 입술지방식을 하게 되면 왼쪽과 같이 코바닥 귀족이 융기되어 있으면서 코끝 비주인중의 그 비순각이 연예인 각도의 비교적 입술이 도톰한 이러한 얼굴이 되는데요. 왼쪽이 왠지 턱이 나아 보이고 오른쪽의 하관배율이좀더 여성스럽고 주걱턱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턱 끝의 돌출도에 비하여 여전히 입주의 한몰이 존재하는 것인데 입술은 입술필러로 어찌어찌 살려 놨다손 치더라도 하늘색 부분의 승장 꺼짐 까만색 부분의 마리오네트 주름이 여전히 턱 끝에 비해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례자분이 걱정하신대로 입주의 한머리 있는 경우 오른쪽과 같이 귀족수술, 노블 고양이 비순각수술을 하게 되면 자칫 이와 같은 합주기 입매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는 단순히 입술필러를 주입하게 된다면 승장 꺼짐이 발생하여 성형한 티가 날수 있으므로 성장 지방이식과 마리오네트 지방이식으로 함몰된 입 주위를 올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옆 꺼짐과 입 주위 함몰이 있는 얼굴에서 성장 꺼짐에 그 치료하는 성장 지방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God is in the details 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는 이 미술에 대, 전혀 어, 소질이 없는 이 까막눈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더라도 그의 진칼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이 그 명품 성형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교정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